김세훈님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교 부분에서 예수님이,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. 누가 네 오른뺨 치거든. 왼, 그, 맞은 쪽 뺨, 아, 반대편 뺨마저 돌려 대어라.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아니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이런 사랑의 마음을 키우라고 하신 거예요. 그, 그 당시 그 제자한테. 옆에 괜히 주소 듣고, 아, 맞서면 안 되는구나. 예수님은 평생 악인에게 맞서신 겁니다. 여러분. 소시오피스들과 싸우셨어요. 전사예요. 주먹을 안 이둘렀으면 그 전사가 아닌가요? 전사죠. 실제로 마지막에 잡혀가셨을 때 로마 병사가 뺨치니까 왜 때리냐고 하셨어요. <웃음> 상황이 달라요.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. 이 말은 사랑을 강조한 거고 어, 정의를 강조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. 손이 팔이 재짓거든팔 잘라버려라. 무섭죠? 화 있을 진저. 이 독사의 자식들아. 니네는 사탄이 애비다. 온갖 언어폭력을 구사하고 다니신 분입니다. 비폭력 아니세요.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. 엄청난 폭력을 쓰시면서 악인들과 맞서 싸우신 분인데 이런 한 구절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절대는 저럴 말한 상황이었고, 저런, 저런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우리가 메시지, 가르침이 있는 거죠. 아, 악인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겠구나, 우리가. 내가 악인이라고 단순히 미워할 게 아니라,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구나. 근데 사랑했는데도 이 색, 아니, 그, 그쪽이, 하, 아, 이 색, 이럴 때는, 참교육도 필요하다. 예수님은 성전 가서 다 엎어버리고, 완전 참교육을 시켜주는 양반입니다. 성경에 안 적혀 있을 뿐이지 더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.